Yeah. Mm -hmm. 명줬아다 예, 그거 구나어요 막혀 딱 맞잖아. 사진 칼각. 아, 네. 완상되고 됐어. 이야지우 지금 오늘부터 홈페이지를 개갔거든요 그래서 오늘 자료가 좀 많이 필요해요. 밥이야. 밥이야. 밥이야. 밥이야. 밥이앞 밥이야. 밥이야. 밥 모자 쓰고 야 밥이야. 고재야밥다아밥재야 밥이야. 있어요. 어떻게 안줘아 가운데는 어디야? 지랄스 안 챙겼지? 네. 그, 내가 챙기라고 그랬잖아. 가운데 안챙 자, 그렇게 앉아서. 자, 엉덩 흔들어 봐요. 손 잡지 말고 어, 흔들어 봐. 흔들어 봐. 그렇지 그렇게 해는 거야. 원전 때셋 이렇게. 어, 그렇게 하시면 되고. I'm 어, 제대로 t a little bit. I put the l e f 놓고 안 j 게 s 는 a little bit. I'm just a l i 네, 네. 야, 아침에 남기고 다 물을 어요 단순해지는 거 우리... 여기만 딱 지나가면 안 보여요 그... 굴짝이라고 그러는 쉬어 쉬어 네어 계속 저으면은 물 위로 올라와야 돼대 <웃음> 꽝한다 떼어 물에 떠 있어 내리지 말고 야, 월요일부터 어떻 이제 이거 로 이제 확보하니까 겨울에는 하는... 깨지다가 못하겠다는 거 그냥 나 바뀌었지 아 근데? 네, 네. Vitamins and history books Psychology and a different way to look at it all i s my perspective is broken If suffering's a way to earn your I better start putting miles on my feet, <laughs> but I'm so tired f wandering. Yeah. h s come. 다 갔다. <웃음> <웃음> 이거 이거 하나 거야내거어있다 어, 있다 내꺼 하나 거내꺼야너왜다 펼쳐져 있어? 와우와 우와우와 뭐 <웃음> 뭐 <들이갔다> 뭐. <웃음> 어 여기 달래보기 잘... 이거 마지막에 넣으면 달래 그거밖에 안 돼. 달래보기 그거밖에 없다고? 식사 먹은거 아니야? 아 달래보기 되게 크다 <웃음> 와 되게 정경하다날카로지 날카로워야지 면도칼처럼 날카로워야 나무가 깨끗하게 깎고 있 <웃음> 음, 토마 탔으니까. <웃음> 나자라니까 밤에 술마을다 다 먹고 다녀야으니까큰오색 어. <웃음> 아, 오색 됐다. 다 우리. 좀, 좀 음. <웃음> <웃음> <웃음> 토마토는 안 잘라야 돼. 칼로움을. 자, 이, 이 지금 유비치에 오목한 위치 있지. 네. 이 위치에 있다 대고, 이렇게 때려. 네. 어. 때려서 이 정도 들어가면 나무까지 다들 갔잖아. 그럼 여기를 눌러주면서 앞에를 때리는 거야. 음. 너무 높아. 가운데 쳤다가. 음. 이 따라 내려가면서 이 핸들을 눌러주면서 때리는 거야. 음. 그래서 반을 갈라 주는 음. 핸들을 이렇게 넣는 거죠. 이게 여길 때리면 이게 들리잖아. 네. 음. 핸들을 아, 누르면서 때릴 때 눌러 네. 주고요. 눌러 주고 이렇게. 음. 그래서 이 나무를 가지고 내가 톱질하고 깎아서 이걸 만들어 내는 거를 부시크래프트 활동 중에 하나야 음. 우드워킹이라고 하고. 음. 그럼 활동들이 여러 가지가 모이고 쉘터를 만들고 저런 구조물을 만들고 해서 음. 뭐 내가 주방으로 쓸수 있고 아니면 음. 내가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내는 거. 그런 것까지 이어지는 거야. 음. 근데 이런 것도 쪼개줘. 이렇게 하면 우와. 세게 때리면 <웃음> 좀 단단히 잡고 원하는 위치에 대고 쭉 엘보르 음. 엘보르다 이렇게 엘보르다 힘을 줘서 깎는 엘보그립이라고 하고 중에서 이 엘보를 고정을 한 상태에서 몸으로 이렇게 눌러는 거야. 음. 몸으로 몸무게로다 이렇게 음. 좀 세게 깎고 싶어. 그럼 여기 몸에 지탱을 하고. 음. 가이드가 지렇 베내는 거. 일자로 음. 가는 게 아니라 돌려서 이렇게 베내는 거. 야가이드를 음. 이렇게 하잖아. 음. 가이드가 이렇 베내는 그립. 이 그립법을 히저그립이라고 해. 음. 그 팩이 없으면 이런 걸로 만들어 음. 쓸수 있는 거야. 음. 그리고 이런 나이프가 있으면 할수 있는 활동이 그냥 팩만 만들었는데 딴듯한 나무라 이런 줄을 걸면 이렇게 걸 홈이 없잖아. 네. 아, 홈을, 홈을 봐서 조금 더 팩이네. 구을 그 파줄 수 있어. 아 이런 데뭘 처음 본다. 와우. 오. 하고 난 뒤에도 이 스파 커티네요. 와. 오. 이게 내가 는 방법이야. 그 사람들 하는 방법. 네, 긁어서. 그, 맞아. 응, 붙었지. 왕의 빛이네. <웃음> <웃음> 왜 이렇게 쉬워 보이지?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? 갈수 네. 있어. 3시간은 그랬어. 3시간 동안 다고요3시간 너무했다. 진짜 거짓말. <웃음> 진짜요? 나해래 <웃음> 아, 진짜? 아니면 이거 그... 젖어있는 <웃음> 거 쓰는 <웃음> 거 아니에요? 얘가 지금 너가 하루에 갖고 <웃음> 없죠 얘가... 그거. 날이 죽은 거야. 날이 죽었죠. 어, 많이 음. 죽은 거야. 이거 봐. 어... 한 번에 대자. 아... 이게 문제네. <웃음> 스트라이커가 되게 중요하고 이거 야수지로 갈면 돼. 할수 있어. 은색으로 은색이 쪽 그렇지 그렇지, 그렇지. 그렇지. 아, 명유부가 아, 아, 잘해 아, 찍었어? 어, 명유부가 어. 잘해 와 재밌어 아, 재밌어 <웃음> 이 줄하고 이 줄이 이렇게 걸려요 어 겹치고 이 나무가 여기서 이렇게 아유. 이렇게, 아유. 이렇게, 아유. 이렇게 아유. 끼우는 거야. 이렇게 끼우는데, 그냥 이렇게 끼우면 탄성이 안 생기거든. 응. 교수님, 근데 이걸 줄여주는 거 이렇게. 아 그러면, 스토퍼가 돼. 음. 이렇게 잘라면 돼, 그냥. 맘 놓고 때리면 되거든. 밑에 바, 받침이 있잖아. 이거 맘 놓고 때리면 돼. 이런 식으로. 음. 생선 같은데요? 생이같은요너 어떻게 들어와? 아, 이제 <목소리> 좀될거 같아. 익히지 않으면 은못 먹는 거야, 배탈을. 찐고 음 걸리면 음 큰일 나. 음. 그거 <목소리> 달라요, 이거? 뭐? 진짜 달라 이거는 달라요. 완전 자연산이잖아, 거의. 끝까지 갖고 왔어? 네. 얘기 하려고. 좀. 아, 원래 진절도 저좀 튕기고, 몇개좀 튕길라 그랬는데. 아,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나눠 먹어, 한 장씩. 장기 어, 말고, 밑에 명이 깔려있어. 아니, 명이가 밑에 깔려있어요. 아, 여기 밑에? 이건 뭐이고, 이거도 따먹어. 대공은 떠갖고 따로 먹어. 충분했네. 네, 너무 흥분하셨습니다. 이건 머위. 머위 싸먹어도 맛있거든. 딱 넣고. 찢어가지고. 아, <목소리> 대기. 왼손에 음한 줌, 왼손에 한주 왼손에, <목소리> 왼손에 <목소리> 한주 <목소리> 야, 여기 이런데만 와야 맛볼 수 있는 맛이야. 진짜 맛있어. 왼손에 한주들 하세요. 왼손에 한 줌. 짬, 찍고, 떠보. 어, 이러면 안 되겠다. 어, 우오 일어나면 눈물 나요, 진짜. 군단 네. 여기? 입주 에서 까질 뻔 했는데. 거기, 거기도 이제, 라이프가 되셨는데, 친구들이 데려온 거예요. 네, 국해 주세요. 네. 와우 <웃음> <웃음> 와우. 그걸 못한 사람들이 너무 어, 많아.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약 인과적인 과정에서 허용이라는 게 있잖아. 실수도 있고 그런 건 있을 수 있는데. 아 이... 어, 달빛이 엄청 밝아. 여기서 먹는다 그러던데? 아 여기서 먹구나 커피를 그렇그 밴도 없요 어, 요 약간 이렇게 밑, 되고 음. 아 서봐, 서봐. 어, 어. 어. 어. 어. 어. 이게 재미없다. 이렇게 요밀 백인가? 밀어봐, 살 이거 타고 산 중독까지 아, 이렇게 내려가, 내려가, 먼저 내려온다. 온도내려가셔다싫어했으 못하니까 영상 봤것같기오이 요기 하는 거 아니야 이거. 응. 그러게 말입니다.까지 딱, 딱 대령을 해주니 그러게 말입니다. <웃음> 아. 됐지요? 네. 네. 응. 어, 하죠. 오, 기타 요거나 풀르셔. 응. 아 네네. 네. 응. 응. 자.